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diy 넵킨 아트 기억하시나요 바로 얘가 제가 만들었던 그 넵킨 아트인데요 요 넵킨 아트 diy 키트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 총 7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집에 있는게 심심하고 무언가 하고 싶고 취미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첫번째 인테리어 최주부 유튜브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두번째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세번째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에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인테리어 최주부 영상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의 글을 한번에 볼수 있는 팬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팬하기를 눌러주시면 제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조금 있으면 인스타도 연동이 될 건데요 인스타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팬 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아니면 댓글 고정창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세 가지를 하신 다음에요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바로 이벤트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서 양식에 맞게 쭉쭉쭉쭉 성함 연락처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그 중에 일곱 분을 골라 제가 요 네키아트 DIY 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신청을 받고요 발표는 5월 6일 네이버 카페 인테리어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냅킨 아트 DIY 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